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밤을 세웠네 저망망 가득한 나의 갈길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때 미곤할지라도, 오내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. 아마께서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내주 예수 날 사랑하사 잘 지켜주시리.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, 오 거룩한 곳 아버.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저 망망한 밤. 날 때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저 날이 아득한 나의 가 동산에서 편히 쉴때 곤 할지라도, 오늘 네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. 할지라도, 오, 내주 예수 날 사랑하사. 날